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반니하반갑습니다미노샤입니다 <웃음> <아니야! 웃음> 제가 준비한 게 이거예요. 니고 낙서로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아, 정말 미러링 미러링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어떡하지 요 정도면 됐죠 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움직일게요 더, 이상, 더 이상은 더이상못 만지겠어 하다가 고장 날것 같아 자 듀얼 터리 문제를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아요 저는 동그라미 요만하게 그릴 거야, 요만하게 여러 번 작게 요만하게 어때요?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대답하기 동그라미 크기를 보면 당신의 마음속 여유를 알수 있어요 결과 동그라미가 클수록 외향적, 작을수록 내성적 나 지금 굉장히 내성적인가 봐 진짜... 미러링 때문에 내 이게 쪼그라들었어, 움츠러들었어 너무 초조하고 긴박해, 긴박했고 나 혼자 힘들었어 오이를 그려보아요 어머? 오이? 오이는 오이를 어떻게 그릴까? 여기 애기 있어요? 애기 없죠? 저 그러면 기계 오이를 그려볼 거예요 혼자 음란박이 끼어 가지고 왜 오이를 그릴래잖아. 아, 어, 난 오이를 그릴 거야. 저는 오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피클 생각나지 않아요? 오이 피클. 방사에 양심도 없습니까? 흉물이다 진짜. 방사능 오이 허, 오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왜 그래? 오, 징그러. 애호박 너무 두꺼운데. 아, 너무 두꺼워. 조금 길게 그릴 걸 그랬나? 선인장 아니야? 벌레도 아니야. 오이 원래 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삐쪽, 나와 있잖아요. 뭐래? 대답하기. 당신의 욕정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웃음> 나 이거 누르기 조금 겁나는데? 누르기 겁나는데? 결과보기 오이가 더 크시다면 욕망이 화신 <웃음> 나 오이 크진 않는데 삐쪽빼쪽하면 어떡해 짧고 굵고 오돌토돌한 아니야 짧진 않아 딱! 적당는 세이지라군 이 밥그릇에 먹고 싶은 만큼의 밥을 그려보세요 저 밥을 진짜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요만큼? 요만큼도 많나? 다시 그릴래 밥한톨저밥한톨 먹을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밥한톨 젓가락 젓가락을 그려줍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밥한 톨에 젓가락 젓가락 딱 이만큼만 먹을래요 한톨 사장님 더 드세요 그럼 두 톨? 우리 그래 두톨하시다 사장님 더 먹고 원래 하나만 먹으면 정 없는 거랬어 두톨 먹을게요 젓가락이 짧아요 아이 정말 사람들 거참 젓가락을 길게 그려봅시다 오이도 아닌데 어 젓가락이 부사졌어 <웃음> 부사진 젓가락 당신이 좋아하는 가슴을 알수 있어요? 가슴? 여성 실제 가슴사이즈 남성 좋아하는 가슴야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안아아니야그렇야 <웃음> 않아 나아니야이야이야야나아야야테스야 미쳤네 정확한 내가 여기서 네, 여기서 5분 동안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네, 여기서 5분 동안 보여주면 믿겠냐고. 도토리 도톨. 도노 아니요. 한 톤에서 그래도 말줬는데 아, 오늘부터 도토 샷. 아니, 아, 제 가슴이 어 보여. 얘가, 작잖아. 작잖아. 아, 보이지. 가 옆으로 보지 작잖아. 않다고 Q&A에 나왔어야 돼. 아데작다 <웃음> 한토레스에 웃겼을텐데 작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 같이 좀말좀 좀 하시죠 이런거다 대충 아 너무 갑니다 근데 나 진짜 아니야 긴 스파게티가 있어요 한가닥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0.2초 아니야, 0.3초 0.3초 대답하기 스파게티를 먹는 시간은 띵띵이 시간 그거 이것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키스 시간이에요 0.3초? 0.3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라고 아니야 안 아, 아니야 이거 T M I인데 여러분 이거 개그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진지하게 심리 테스트 같이 하려 그랬어요 여러분은 몇 초인데 0.3초만 하니까 자주고 싶은가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같이 해. 나만 할수 없어 다 같이 합시다 넥스트 다들 하트 안에 얼굴을 그려보아요 얼굴 안에 그림을 아또 내가 그림하면 또 근데 이게 펜이 그게 잘안 돼가지고 집중해서 그릴 거야. 콧대를 살려주고, 코가 너무 콧구멍이 너무 큰데, 입술은 언니한테 배웠어요. 그림 그리는 언니한테 하고, 머리도 그려주고, 요정도면 됐지 됐어 눈은 한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요 궁예인가 아니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답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리얼한 태도로 할수 있어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광고 봐야 돼요 미러링을 끄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얼굴이 된답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굳고 표정이 좋지 않게 되나봐요 느끼해지네요 어우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안 되겠다 저 느끼해지나봐요 <웃음> 입꼬리 살짝만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입꼬리 한쪽만 올린 거 보이죠 야, 거의 썩소 수준이네 썩소 음, 수준으로 군네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재우기도 해. 아 웃는 얼굴 그릴 걸좀 특이하게 그려보겠다고 내가 이랬다 <웃음> 속상하다 넘어가시죠 A부터 E 중에 어딘가에 하트를 하나 그려보세요 A부터 E주 E 하트를 하나 그리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아닐까? 심장이죠 거기? 네 심장입니다 제가 그린 건 심장에다가 그린 거였어요 대답하기 당신의 바람기를알수 있어요 바람기? 아이 그거야 내 마음이지 난 여기다 그리고 싶어서 A 유혹이 약한 타입 B C D 한 울물만 파는 타입 E 하반신 동물 오우. 쓰레기는 면제 된 거죠? 저 순수해요 순수한 타입 한우물만 파는 순수한 타입 문제 10번 왠지 자시원은 시험의 성적표가 돌아왔다 몇 점? 아 자시원은 시험 성적표가 돌아왔다 4점 제가 4점 사저... TMI인데 이것도 당신이 띵띵 점수랍니다 결과 보기 이거 뭔가 테스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테스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어 테스트가 잘못된 데? 어, 이랬으면 100점이지. 근데 잠시만, 본인 굉장히 미인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볼 때는 그만큼이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코코넛을 발견한 당신. 코코넛은 몇개 떨어져 있나요? 고민이야. 수북히 완전 그득그득하게 떨어져 있거나 하나도 안 떨어져 있거나. 나는 하나도 안 떨어져 있다에 수북하게 떨어져 있을 수 없어. 하나도 안 떨어져 있겠다. 이번에도 두 개봐. 어신어연계할 거야 연계. 연계. 알았어 여기 대답을 한번 봐요. 두 개. 두톨 다들 두톨하고 있어. 당신의 띵띵 경험을 알 수. 나 이거 안 그만해도 돼? 띵띵 경험을 할수 있대. 결과 보기. 코코넛은 당신의 영예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야, 나. 아, 제가 그렇게 순수해요. 연애 경험이 한.. 연애가 뭔가요? 저는 연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애를 해본 적 없어서.. 미두뽀 0.3초 만족 얼굴 점수 4점이라 연애 경험 개점무못 전혀 없음 경험 없음 없다 없어 낙딘 죽까 두툴누샷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런 말할 거면 크게 쓰고 할래? 열받으니까 짤짤리로 하지 말고 열받으니까 웃지마 아무도 웃지마 0.3초가 못소리라 못해봐서 그런 거였구나 점점점점 0.3초는 슬픈 얘기네 다 나와 나 오늘 오늘 아닌 것같대 아니 이게 뭐... 넥스트 <웃음> 천사의 날개를 그려보아요 이건 뼈대에요 뼈대 뼈대 천사의 날개를 그려보아요 선님의 날개를 그려드립시다. 우리 뼈대도 있고 대답하기 당신의 바람길을 알수 있어요 날개가 크면 클수록 들키지 않는다면 바람을 피우고, 피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라고 나 순정파야 아한 나 사람 좋아하면 누군가가 저미늙두 차이... 뽀뽀 만족 0.3초 얼굴 점 경험 0번 원 무시 펭귄 같은 인생 S가 99바람쩌는데 한우물이라 주장 중저왜 <웃음> 이렇게 빨리 써?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의 날개는... <웃음> 아... <웃음> 아니, 계속 아까 전부터 이상한 것만 나왔는데, 다음 바람... 바람둥이 아니에요. 나는... 봐봐, 봐봐! 요거는 오해를 봐봐 들어봐 나는 누군가가 총을 쏴 누군가가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총을 세 방을 쏴 그러면 세방다 맞아줄 수 있어 근데 아마 두방 맞다가 죽을 거야 두방 맞다가 세방 쏘는 걸 막으려다가 죽겠지 근데 나의 마음은 그렇다고 세 방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라고 비비 거짓말입니다 아니라고 이거 애플워치 사줘 심장박독수 보여줘야 되겠어 얼마나 진지한지 진실한지 알려주고 싶다고 바람피다 좁방마저 사랑가능장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바람 나는 정말 진실한 됐어 이렇게 가 오늘 뭐 그냥 미노샤 쓰레기 썰인데 뭐 이거 오늘 본 사람들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요 뱀을 그려봐요 뱀뱀 슉, 슉, 슉. 대답하기 당신이 얼마나 욕망에 충실한지 알수 있어 뱀이 동그랗게 말리도록 그린 사람은 욕정쟁이입니다 혀를 내민 상태로 그린 사람은 더 욕정쟁이 그 이상의 욕정쟁이 위드샤 욕정쟁이다 못쏠 그래서 욕정쟁이 점3초만에 하지만 만족감 욕정에 두툴 도톨, 두툴은 하지마 미드새이 두툴 만족시간 0.3초 얼굴 4점 늙음 바람둥이 집착점 방귀 소리 특이함 집단적 못난 이 더욱 욕정쟁이지만 못했 솔로 <웃음> 마음에 안 들어 집착과 욕정 예? 저 욕정쟁이에요 욕정이 그득그득한데 차마 여기선 표출할 수 없어서 유튜버랑은 친해져야겠어서 이러고 있어요 얌전한 척 얌전한 고양인 척 하고 있어요 되셨어요? 못소리고요 한 번도 사귀지 못했고요 0.3초만에 만족하는 그런 여자 그게 바로 저예요 되셨죠?